정 <람쥐> 정말 두렵네요. 일단은 이분이랑이분 정말 끔찍하고 내가 정말 살다 살다가 이런 끔찍한 걸 많이 보게 될 줄은 몰랐어 선생님들 이거 시작, 시작부터가 시작 안돼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직 몸풀기야 몸풀기 일단 확실한 건 있어 이런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저런 고인물이 없냐고요 그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다들 투구 끼고 있거든 겁먹지 말라고 이는 그래도 좀 봐줄만 하거든요 근데 일은 진짜 너무 무섭다 야 왼쪽이 너무 무서운데 좌측 좀 가려달라고요 왜 너가 선택한 방송이다 나는. 어떻겠어? 포기해라. 여긴 빛은 없다. 야 진짜 이게 순위가 올라갈수록 정말 기대가 되는걸? 과연 어떻게 될까? 이것보다 더한게 있냐고요 당연하죠 이것보다 더한게 있지 이 정도면 좀 평범한데? 아 상대가 나빴다 이거 상대가 좀 나빴네 그냥 징그럽다 그냥 생긴게 그냥 생긴게 징그럽습니다 저게 뭐야 1번이 선녀인걸? 이런 게임이군요 그렇다고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고 참 난해합니다 이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왜 틀리다고 생각하지? 항상 저런 망자들은 우리의 가족, 이웃, 친구일 수 수 있는데? 그럴 수가 있는데 왜 거부를 하지 여러분 아셨죠 지금까지 투구 끼고 옆에서 도와줬던 망자들은 다들 저런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하면서 내가 투구 까보라고 한 사람 중에 10명 중에서 8명이 저럽니다 거짓말 같이 내 축적된 데이터는 다 저렇게 생겼다고 보면 투구를 까면 투구의 존재 의인는 여기에 있다 <웃음> 뭐야 저코 어디갔어? 코 어디갔지? 어디 오 황키 내 오랜 친구여이가 탈락하면 좋은거죠? 음... 그렇죠? 어? 헨섬가이잖아 <웃음> 에이 탈락하겠네 헨섬가이는 이정도면 은뭐 탈락을 하지 상대가 나빴네 근데 저게 어디까지가 입술인거야? 자 투표하도록 합시다 빨리빨리 하자 이건 사실 나도 솔직히 지금 속이 안좋습니다 이거 보니까 <웃음> 이런 대회가 어디있냐 수고스럽게 스샷을 찍었는데 오히려 떨어지는 게 나은 대회라니 떨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니 <웃음> 야 이거 <웃음> 대단한데? 대단한 걸. 야 근데 진짜 참 안타까운 거는 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된... 잠깐만 명이 아니지 한 말이지 <웃음> 이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그 무언가지 근데 왼쪽 잘 보니까 뭔가 빈대떡 같다 계속 보니까 뭔가 정감이 가네요 이상하게 내가 저런 망자들을 많이 봐서 그런가 이상하게 정감이 가는데 왜 두렵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끔찍한 망자를 고르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정감이 가고 잘생기면 탈락이에요 감당할 수 있어요 있을...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말을 내가 말할 줄은 몰랐는데 내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날은 정말 없네요 항상 여러분들이 부끄럽긴 했지만은 오늘만큼은 좀 숨고 싶네요 물론 이거는 제가 연 대회이긴 하지만은 떳떳하게 이거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요? 네 부끄럽습니다 슬슬 회의감이 드는 펠리를 <웃음> 굳이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굳이 이랬어야 했나 과연 우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? 우승자가 전해졌나? 당신이 된 건가요? 심심하지만 축하드립니다 <웃음> 자 아무튼 이거 어, 삭제하고요 <웃음> 더, 이상, 더 이상 보기 싫고요 이제 음, 네, 삭제할 거고요 <웃음> 아